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잠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과 저의 교육철학을 말씀드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이성호 교수입니다 식품영양조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한국식품영양학회에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긴 이야기는 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한가지 말씀만 드린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왜 여기에 왔는지 질문해 보세요 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까? 자, 이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기 중에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인사에 대하고 저의 교육 철학을 이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베트남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을 제가 일단 구글 번역기를 통하여 번역을 하였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저의 교육 철학을 잠시 말씀드린다면은 우선 우리 학부는 식품영양전공과 조리제거제빵 포함해서 음식 관련 전공자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이 음식을 다루기 위해서는 음식의 식재료부터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모든 음식 그 메뉴들까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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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 최소 입자 분자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음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학문적인 베이스 단계에서 여러분들의 물질에 대한 기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공계 학문 영역에서 물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 물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물질에 대한 기본 바탕위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전공자인 여러분들이 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중요합니다만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물질입니다만 물질 아닌 나머지 부분이 정말 중요한 어떤 정신 영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질과 정신 영혼이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더 정, 중요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보다는 정신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눈의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저의 교육철학을 요약한다면 식품영양, 조리제과제빵 포함해서 음식관련 전공자 모든 분들에게 물질의 기본성질이 나타나는 분자단위에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공계 학문 영역에서 물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만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저의 연락처이고 제가. 유튜브나 네이버 밴더뭐 브이로그 등 푸드올이라는 F O O D A L L 푸드올 이름으로 개설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과 교육 철학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